내 꿈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꿈이 많이 있었네요 많았지 지금 아유. 형님 꿈 얘기 듣고 있어요 형님 꿈이 많이 있었대요 미국하고 처음에 어, 어 얘기해 봐요 뭐. 아니 꿈 얘기 안 하셨어요? 자기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했지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다 했지 뭐. 못한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내일 죽어도 네. 어, 그때는 내내간에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히 모자란거야. 너무 일에만 빠져가지고 아쉬움은 다 남는거지 뭐, 옛날 생각하면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들어가서 또 안에 청소하고 뭐 애들 밥 해주고 <웃음> 꼭 같은 동네에서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것 같아요. 경기도고 같아. 저는 서울이에요. 근데 붙었잖아요 경계잖아요. 아, 경계 뭐 <웃음>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심각스 <웃음> 차이에요. 그럼 참3 여기는 천. 그렇죠. 천. 완전 천. 촌 천... 놈. 천... 음... 천 놈. <웃음> 여기 천이에요. 이름도 천이야. 어... 고촌이야 이름이. 어, 뭐? 고천면. 아니잖아, 고촌그 구목천. 고천, 그, 그, 구천. 그, 구천, 천이나 촌이나딴 똑같아. 우리는 서울 특별시 공항동이야. $27. Oh, $27. Yeah, well, yeah I, I saved you almost $30. Yeah. Oh, we shove it on the table. You, yeah. you take it off. This is a fucking jump. Yeah. But there was a mistake, too. You know why? Why? They had a copper tube coming. Uh -huh. in. And then the copper tube s q u e e z e like that. uh it was tubing i s leave everything in and then Advices. i wasn't stupid <laughs> where are you going i just went to 7-eleven grab a couple I energy drinks 7-eleven here yeah oh a n d you there? Right you're driving there uh, w e well, you want anything f r e r e i'm okay oh, you're okay we're ready to eat breakfast oh okay i'm going to get a couple energy drinks and a pack okay. of cigarettes so figured so out you what want i'll work bring. yeah It's going to be starting in about an hour. Okay. I'll so. talk to you in a c o t p l e Okay, buddy. All right. Remind y Oh, u r wife. she's got a hose. Watch out. She's g o n n a shoot you. <laughs> And then Mus had a problem. I just Mus took one. <laughs> Mus had a... Take care. Oh, this is the lettuce. Mm -hmm. You can eat whatever you want. Look. <laughs> Strawberries. Huh? Oh? See? Oh, wow. I hide them back there so they don't dry out real fast. Yeah, mm. yeah. Here for you. Oh, nice. Wow. Take one each you guys can eat. That's okay. We have a lot. Eat it. Here. Thank you it. don't want it. I eat it. <laughs> oh, that's good. Sweet. <gasps> you, you're having an affair. Like candy. Oh. Yeah, so it's a regular car tumbler. Yeah. Yeah. It's got a regular key. Yeah, yeah, yeah, yeah. You want to take the key out or I tumbler? I want to take that whole thing out. Oh. Okay. Do they come out? Oh, they're supposed to. You got to undo all the c o v e r i n g Yeah, and that won't come out until that comes out. Yeah, the cover should come out first. Yeah. I, I, I figured I'd do that if nothing else happened. <laughs> <Okay>. <laughs> All right, thanks a lot. All right. How much do you think to, for two nights in the hospital? How, how much do you think? 10,000? Oh? 10,000? 10,000? No, no. No, too ten much. 10,000? You hospitalized two nights. Yeah. And then... And plus, uh, they had to give me, you know, blood, three units of blood, uh, blood transfusion. Uh, that'll plus, be expensive. Plus, you know, yeah. I d o know. u h h -huh. u Look at it. Mean, can you g e l i e v e it? 38,000. Oh! Oh, my God. But, but my insurance covered, I, I, but I owe him 900 to h r u g h my insurance. Oh, my God. Look at your sunglasses. You look good. You look good. w i o k t h e right, look t h e right hand. Thank you. Look at the left arm. Hey buddy! <laughs> no, no, no. He's helping He oh, kill me. I gotta carry o u o He's helping you. He can take it to the g a r g e Okay. Where me. did you get that nice okay. sunglasses? Where, Where, did Where did you get it? Where oh, my did glasses? Yeah. Oh, uh, somebody handed them to me a long time ago. Oh. So I have to put h e m on in there. Yeah, you look good. It's... Yeah, the s u n p o t e c e s y e my e y e s 어 i I'm s o 키드퍼즈 아까 내가 줬지. 그열 시간 넘었고, 저한시 네, 어. 가나? 이거 하루 동 기다리게 하면 나는 그 사람 회의야 되는데. 근데 왜있었대안 나가고? 언제서 하는가니까니 티퍼즈 받아서 지 치는 깨 얼마 저 사람들 얼마나 있었어요? Hi Jason. Good morning, Good. 얼마나 있었는데? 이틀. 네. 근데 그냥 뭐치기랑 뭐 컵이랑 뭐 이런 거 그냥 다 놔두고 그래서는 떴거든 여기. 그렇게 합다니까 오지 말란 얘기야. 그 어디 갖고 가요? 쓰레기 마트잖아. 아니 낫대요. 지저분해. 아니 가져가서 그냥 담아요. 응, 나 이거 아, 갖고 갈게. 갖고 갈게. 어디 방이 어떻게 됐나 보자. 쓰레기 좀있네 어. 들고 와야겠다. 아, 얘네 봐, 진짜 이게 뭐야. 아, 이렇게 됐줄 알았으면. 아이고, 여기 안에도 그냥 정신 없다. Sorry? Nice shoes. Nice shoes. <laughs> Alright, nice, thank you. Nice one. You have nice oh, mustache. Thank you. Nice <laughs> one. 냉면 드시고 싶으세요? 물냉면. 뭐냐, 물냉면? 나는 물냉면이지, 뭐. <웃음> <웃음> 더우니까, 오늘. 아, 좋으시죠. 네. 아, 오늘 나는 조금만 일하다 형님, 완전히, 저 뭐야, 건강 회복하신 것 같은데요? 다? 저 뭐야, 그, 아프기 전 수준으로? 어, 그거는, 어,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네. 아, 오케이. 네. Just, 비누 있는 대로 시해서 네. 마지막으로 아, 날이렇기억하이 어, 뭐? 응. 저쪽 것도 응. 이거 안 넣었다고요? 어머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넣은 거예요. 지금, 음... 지금 새로 한... 아니 이거 한 컵으로 넣을지. 이거 넣은... 뭐야? 어, 됐어. 빗물이네. 아, 됐어. 뭐. 이거 누가 넣은 거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아무것도 안 넣었죠. 아 지금 여기 다 그대로 했어요. 뭔가 이거 또. 오 마이 갓. 그럼 뭐 다른 거 빨리 할거 갖고 와주세요. 여기 여기 이거 하나 바로 그럼 뭐? 아, 나도 나도. 이거 빨아, 이거 녹지 가기 전에. 아, 이물뭘 빨아? 저거 그하고 이거랑 아니, 그거하고 이거랑 같이 빨면 되겠네. 아니, 이거 시간을 스탑시켜? 시간이 스탑 안 돼. 그냥 계속 돌지 아니, 이렇게 열어놓으면 스탑된다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돌아가는 데 같이 가는. 아니, 이걸 보지도 않게세개 저것도 같이 하면 돼. 그새 못참 이거 코아데 역시 여기도 아, 아 이건 위에서 떨어진 거구나. 이거는 농구 잘하는 이거, 사람이. 와. 이렇게 될것 같은데? 어, 원샷아노레스 <laughs> good? <Yeah>. Good. <laughs> Do you have good ideas? What idea? What goes in dumpling? Whatever you like. Mm. What, like uh, pork, green pork shrimp, green onion, mm. kimchi. Uh, kimchi, chopped up the kimchi. You don't have kimchi. No. No. I have sauerkraut and pickled cabbage. Pickled cabbage? Uh, I no, don't know. It has to be Korean. Yeah. I see, yeah. Yeah. I see you later. 그문저 사이즈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잘리기만 하면 되는 거요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자동차 고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거, 그그 다음에 어퍼 인테리어까지다 해버렸잖아. 살고 싶은데 다 살고. 어. 일주일에 사일을 도시오브 처리가라했서 내가 그냥 빠져가지고. 맨날 아침부터 나가는 거야 새벽에. 아이 맨날 바꿨다니까. 배뜬... 우리는 애만 났지 잠깐. <웃음> 어늘뭘 끈냐? <저 붙었냐? 웃음> 그거 없었어. 애만 만났... 잠깐 어떻게 <웃음> 잠깐 어떻게 해? 해. 집어넣으라고 아우 아우 놓아야지 아우 놓아야지. <웃음> SNS <s>